가으로 내가 차례인가? 지금이에요! 뭐, 뭐였지? 노 nope. 앞에 영상을 보셨지만 윈으로 들고 갔을 때 조금 피가 애매하게 남았었죠? 제가 조금 손컨을 덜해서 그랬는데 아마 요정도에서 지금 클리어될 겁니다 지금 너프를 했기 때문에 팀 전투력 2만이 더 떨어졌거든요 제가 가져갔던 윈 세팅은 이렇게 들고 왔고요 어, 여기 있는 브레이크 효율보다 보스딜 제가 지금 바람의 집에서 끼고 있는데 요거보다 더 높은 보스딜을 껴주면 될것 같고요 그럼 나머지 한자리 남는 거에 어, 물리 딜을 넣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윈 공격력을 더 챙겨가시면 어, 나마리로 플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윈을 그렇게 넣어서 들고 가면 될것 같고요 보면 방어력은 그냥 대충 맞췄거든요 이 성벽의 수호자 덕분에 방어력은 1.9 챙겨갑니다 그리고 장신구 벨트에서 이 방어력 8퍼짜리 붙은 보호의 상인 허리띠 요거 끼면은 위는 방어력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방어구 쪽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써줘도 위는 충분히 방어는 챙겨갈 수 있습니다 저항으로 챙겨야 되는 카르트죠 당연히 빙결장 100% 챙겼고요 세틸라를 4돌파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웹폰에서는 제가 바라크를 들고 갔는데 바라크 자체가 기본 공격이 범위 공격이고 그런 속박을 겁니다 속박 속박은 이동불가 스킬 사용불가 그러니까 완벽하게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죠 그래서 아까 영상에도 보셨듯이 시작하자마자 해방, 해방바라크로 쪼를 다 묶어줍니다 그 다음에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보스를 좀더다구리를깔수 있죠 그 외에는 이리스와 아르크를 3초를 찍었고요 최대한 선택이나 뭐 어둠 속성 고를 때 제가 이리스와 아르크를 제가 선택해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메인 딜러, 서버 딜러가 다 물리이기 때문에 하데스 꼭 챙겨 가야 되고요. 하데스 스킬에 이제 물리 데미지에 10초 동안 15%나 더 받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데스는 꼭 챙겨 가셔야 됩니다. 그다음 챙겨간 하르트의 아티팩트 공격력, 그다음에 물리 데미지 증가, 그다음에 보스 공격력, 크리티컬 데미지. 이렇게 챙겼거든요. 크리티컬 확률은 여기 이리스와 이렇게 얘 패시브가 크리티컬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55% 정도에 맞췄고. 근데 아까 보스전 보니까 크리가 좀잘안 떴죠? 뭐 여기 나머지 한 개는 자기 갖고 있는 공격력 쪽에서 더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어 차라리 크리티컬 확률을 더 챙겨가도 될것 같네요. 생각보다 방어력이 1.4가 안 돼서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어 그래도 세리아드 덕분에 잘 버티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하향한 게 조금 도움이 됐겠죠? 투구는 브레이크 효율, 보스 공격력 들어가 있는 이 투구를 착용했습니다. 원래 끼던 게 여기 공격력 증가까지 있는데 어 여기 워낙 S S R 플러스에서 보스 공격력 이잘 떠가지고 그냥 공격력 포기하고 보스 공격력만 착용했고요. 자 메인 딜러인 나마리에를 보겠습니다. 방어력은 1점입니다 그리고 까딱 잘못하면 금방 죽는 방어 스펙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플리할 때는 나마리에를 메인으로 꼭 지켜봐주시기 바라고요. 가져간 그랑웨폰은 로잘리아 보스장에서 필수죠. 로잘리아, 그다음 제르티온, 테오도라, 그다음에 트리스타를 가져갔습니다. 아티팩트에서는 물리 데미지 증가, 보스 데미지 증가, 그다음에 바람 속성 데미지, 그다음에 그냥 공격력, 오로지 공격력만 다 챙겨갔고요. 그래서 공격력을 한 2만 0까지 찍었네요. 컨트롤 해줄 거는 해방 전에 로잘리아 써주는 거. 뭐 타이밍이 잘 맞는다면은 해방 로잘리아까지 맞춰서 써주는 게 가장 좋고요. 자 장착했던 장비는 이제 전투력, 전투력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비들만 꼈습니다. 물리 데미지 12%. 그 다음에 반지 단일 데미지 증가 12% 요런 거 착용하고 갔습니다 지금 하향 하고 나서 방어력이 확실히 떨어졌는지 딜량이 굉장히 잘 박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나마리에를 꾸준히 키웠던 분들은 그냥 윙 포기하시고 나마리에 들고 가시면 은 샤크마 굉장히 쉽게 플레이 가능할 겁니다 마지막 힐러인 세리아드 자 세리아드는 방어력 한개 챙겨가줬고요. 제가 기본 공격력을 챙겨갔는데 어, 공격력 아티팩트 여유가 있으시면은 이 자리에 그냥 공격력을 챙겨가 주세요. 저는 개수가 여유가 안 돼서 그냥 기본 공격력 챙겨갔고요. 그다음 태고의 바다 이 태고의 바다가 어, 힐 넣을때는 효과를 전혀 못봤기 때문에 어, 이 자리에도 마법 데미지 증가나 아, 마법 데미지 넣어도 똑같겠네요 여기 어쩔 수 없이 그냥 아티팩트 방어력 높은거 챙겨가시면 돼요 제가 챙겨가는 그랑메포는 하백 한개에힐두개 네, 보호막 페이스들고왔습니다 베일러를 넣을까 했는데 이게 내가 컨트롤 안할때는 베일러가 무조건 세리아드 자기 발밑에 깔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대로 실력이 안될까봐 그냥 페이시를 들고 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안전하게 플레이가 됐고요. 공격력은 15,000에 방어력은 13,000입니다. 확실히 하향 덕분에 방어력이 조금 낮아도 버틸 수가 있었고요. 자, 직접 플레이한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Yeah. <laughs> 이, 조 그들 은가랍니